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저희는 중식이 밴드입니다. 근데 점문제 달성 못 했죠, 우리가? 네. 네. 아, 아쉽지만 뭐... 매우 매우 아쉽습니다. 스태 네. 한번 더쓰나 했는데. 네. 네. <웃음> 챌린지 좀 참여가 좀 높아졌더라고요. <웃음> 아, 그래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이 노래를 불렀어요. 오. 아, 진짜요? 네. 아, 이건 진짜 나 들어보고 싶다. 어, 아, 저도못들라고 했습니다. 음. 몰랐어요를 말았어요라고 얘기하던. <웃음> 말았어요. 난 내가 버레라는고을 <웃음>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았는데 얼굴이 안 보여졌어요. 와. 아마 흑임 소울이 없, 없는 이상 그분이 상을 타가지 않을까라는 <웃음>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종식이 밴드 분들 들을 때는 형들 같았는데 7년 전에는 형 같았는데 무슨 말이야? 7년 전 이제는 삼촌 같아요. 예. 하... <웃음> 삼촌이라고 하기도... 좀... <웃음>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? <웃음> 아... 정정반. 너 너는 아직 3천 소리 듣지. 어. 어. 도선님 저분 퇴장 시키면 안 돼요?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 저분은 네. 그 아이콘도 안 달았어요. 우리 우리 멤버십도 아니야. 아 아니, 근데 저번에 또, 아이디어도 엄청 많이 주시고. 범근 아, 형도 멤버십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나도 멤버십 아니야. <웃음> 늙었다는 건가? 네 맞죠. 늙었다는 얘기죠. 그치, 뭐. 늙긴 늙었죠. 진짜 갑, 갑자기 할말딱 떨어진다. <웃음> 나이, <웃음> 나이 얘기 나오니까 이게. 어제 힘 네. 빠지지 않나? 네. 힘 빠졌어, 힘 빠졌어. 약간 드럼 치기 싫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늘 노래 안 불러 버리까지아왜 나이가 두구리야 <웃음> 진짜 못 듣다. 우리 삐졌어요. <웃음> 아니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셨는데 제일 젊은. <웃음> 이번. 순서는 원래 사연 순서예요 사연이 근데 안왔어요.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아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번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심리 테스트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종이가 하나 있어요. 테스트가 끝나고 열어보세요 종이가 하나 아. 있어요. 네, 됐습니다. 아, 아, 이런 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? 예. 아 해석이 네. 첫 번째 도형은 네. 내가 보는 나두 아 번째 도형은 네. 남이 보, 보는 나세 네. <웃음> 번째는 나의 인생관에 대한 네. 그림 심리테스트입니다. 네. 자 이제 보여주세요. 뭐뭐 뭐, 뭐야 뭐야 뭐? 태양 동그라미는 태양권이라고 써 있어요.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. 내가 보는 나. 네.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는 태양권입니다. 본근이 형은 자기 자신을 태양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. 대머리에다가 그 대머리가 빛나고 있어. 그다음에 남이 보는 나는. 휴가래요. 느긋한 사람. 네, 느긋한 어, 사람. 그러니까 네.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. 인생과 느 야, 네. 인생이라고. 인생의계단이에요 중식의 답. 예. 네. 난...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눈이야. <웃음> 남이 생각하는 나는 풀메이스냐. <웃음> 그리고 내 인생은 토비야. 토비야. 통으 네, 우자의 답. 마우, 자기는 마우스야. 남이 보는 자기그랑조그랑자 그랑조 <웃음> 그랑조. <웃음> 그랑조 너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조야? <웃음> 마지막에 상어 그렸어요 상어. 상어. 아, 네. 상어? 아 인생은 아. 상어다? 네. 네. 사실 아까 아기 상어 생각나서 아. 그게 생각나서 했는데 <웃음> 네내 인생이 될 줄이야 쌤의 답입니다 <웃음> 집신벌레집신벌레 본인이 생각하는 자, 자기가 벌레야? 못 집시... <웃음> 몰랐어요 난 니가 벌레라는 것을 삼각김밥 삼각김밥, 어? 삼각김밥. 남들이 보는 자신을 삼각김밥으로 표현했어요. 인생은 트루먼 쇼. 트루먼 쇼. 너는 우리의 <웃음> 존재를 그냥 다안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. <웃음> 네.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가 뭐였죠? 넌 집신벌레. 번근 형이? 태양꽃. 태양꽃. <웃음> <웃음> 나 마우스. 아 마우스. 어, 어. 너는 마우스다. 나 뭐였지? 눈깔이. 눈깔. <웃음> 아. 네. 아무튼 저는 프리미어으로 보이고 있고요. 네. 네. 네. 그러면 오늘부터 해볼까 요한 번. 아까 예권대로그 1등 하신 분의 신청곡을 한번 받는 걸로 네 네, 괜찮습니다 조,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빠들은 언제 음악은 언제 시작하셨어요? <웃음> 우재 오빠 언제 시작하셨어요? <웃음> 진짜 청초하다 <웃음> 저는 기타를 이제 친 거는 중학교 때고 음악을 막야 내가 음악을 해야 돼 하면서 이제 홍대에 올라온 건 스물 살때 네, 그러면 쌤 오빠는 언제 한국에 오셨죠? 아니, <웃음> 아니, 언제 <모르는> 음악을 <웃음> 시작하셨어요? 기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잡았고, 홍 대에 올라온 건 24살부터예요. 아, 어, 24살 때, 시발 나보다 어리네. <웃음> 네. 그러면은 번근형 어떻게? 해? 왜 나는 여자 목소리야? 번근이 오빠는 <웃음> 빨리 해요. <얘기해요>. 답답해 죽겠어요. <웃음> 저는 저거 24살, 24살, 23살 때부터 했어요. 어머, 저건 꼭 사야겠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 말을 이 목소리를 쓰고 싶갖고 사연을 꼭 읽고 싶은데 사연을 안 올려줘. 사연 좀 올려줘요, 여러분. 부끄러워하지 네. 말고 네. 많이 올려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릴라요 이 싫어요. 내가 잘못.